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제가 오늘은 무모한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 여기 옆에 있는 초대형 라켓으로 체육관에 가서 사람들과 내기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<목소리> 헤딩민턴 라켓인 이 라켓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육관을 가로 가서 사람들과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정연승으를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! No! <laughs>